네 예배인도자학교 5강입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찬양은 우리 제 3장 찬양의 대상 2 오늘은 어린 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텐데요 음 사실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라고 할때 보좌에 앉아계신 분 하면은 그래도 뭔가 보좌가 또 왕을 상징하고 또 높으신 전능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뭔가 찬양의 대상에 어울리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사실 찬양의 대상으로서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네, 어쨌거나 우리 인식으로는 어떤 동물 가축이 연상되고 또 특히 구약의 그 어떤 재물로 바쳐진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찬양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어좀 실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특히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이 특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붙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라고만 해도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죽임당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음, 아벨이 처음으로 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벨이 바쳤던 제물이 바로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이었습니다 네. 그 양이 처음으로 죽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는 거죠 이 아벨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제사 제도를 정식으로 또 말씀하신 이후에 제정하신 이후에 정말 많은 어린 양들과 또그 외의 짐승들과 새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짐승으로 제사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했죠. 때가 참에 이사야는 어 53장 7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메시아의 모습을 양으로 특별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사야는 12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지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어린 양은 음그 제사 때 죽었던 동물 짐승 어린 양과는 달랐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바로 그분이 어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어 여기서 말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어린 양이시다라고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네 구약에 죽었던 어린양들은 그 당시 그 당시의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만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은 우리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라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그냥 단지 희생제물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네, 물론 사도 요한은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뵀죠 육체적으로 어,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그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어린 양이 어디 계셨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근처 하나님 보좌 주위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은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그이 땅의 영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 이때 한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시리라. 네. 자, 어린 양을 봤는데 여기서 재밌죠? 어린 양을 봤는데 장로는 그분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에서 나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 것인지 사자의 모습으로 계신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이때 요한은 바로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이 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자, 장로는 사자라고 했지만, 요한은 계속 그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는데,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이 표현, 네. 일찍 죽임당했다는 것은 전에 죽었던 흔적이 있다. 죽임당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신데 전에 죽은 흔적이 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이 피투성이고 찢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그 어린 양이 뿔이 일곱 개가 있고 눈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애, 어,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가지시고, 어, 책을 가지실 때, 그때 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뜻이죠. 네, 이 어린 양이 바로 찬양의 대상이시라는 것이죠. 예배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 곧그 찬송을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합당하시고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피로 사서 들이신다라는 내용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어, 요약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세 가지 모습은 이렇게 어 다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찍 죽임당한 것 같다 바로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부활하셨지만 창에 찔린 그 옆구리와 못에 박힌 손과 발의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본 것이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그 다음 내생물들과 네 장로들의 경배를 받으셨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이것은 네, 원래 내생물과 네 장로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하던 자들이었죠 네, 보좌에 계신 이에게 계시록 4장에서 경배를 하던 그들이 이번에는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은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찬양을 받으시는 분,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세 번째 바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속죄로 속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어린 양 하면 그냥 어떤 귀엽고 또 어떤 재물을 상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모습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한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분의 다스리심, 통치와 불변하심을 찬양하는 것인데 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루시는 속죄사역을 대변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계신 분의 일과 뜻을 행하실 때의 모습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그것 때문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파트 2에 대해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